나 지금 여기서 기절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나는 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뭐 내가 가족이랑 살아 뭐를 해 어떻게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기절을 하면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임 <목소리> 아 그리고 얘들아 아디다스 광고도 같이 보자 나, 나, 나 자랑할거야 자랑할거야 자랑할거야 아디다스 자랑한다면서 씨, 나이키 쳐입고 있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디다스, Where is my 아디다스? Hey 아디다스. A few moments later. 나는 나이키 위에 아디다스를 쳐있지. 오늘 약간 지창한 닮았네. 야야야 그런 소리 하면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저 영등의 아디다스 광고 나온 거 자랑 좀 할게요. 아니 이게 나도 아디다스 광고 개재랜지 몰랐는데, 내 펜톡방에 누가 올려주셨더라고. 어, 어떻게 사준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영둥이가 나오는 영둥이 아디라스 광고. 오! 외국인 모델분과 같이 찍었어요. 어씨 마이 레트로피 이건 이제 30초 풀 영상이고 영둥이 단독으로 또 나온 게 올려주셨더라고 15초짜리 오! 아무튼 이렇게 또 영둥이가 어 진짜 영광이게도 아디다스 신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영종이춤잘 추네? 저거 NG 한 5천번 나고 겨우 겨우 1초 살린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웃음> 아깝다 로봇춤이었으면. 저때 내가 로봇춤을 출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어 내가 로봇춤을 출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춤추라 해가지고 그냥 야막 이런 이런 그런 되게 흔한 힙합 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쳤었는데 그런 거 많이 잘 살려주셨다라고 또 카메라맨 촬영하시는 분이 그 카메라 무빙이 좋아가지고 좀못 쳐도 잘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조던 어쩌실겁니까? 조던은 조안 신죠 저는 이제 나는 나이키 위에 아디다스를 쳐있지 저는 이제 아디다스만 여러분 이거 또 아디다스 협찬이 아니라 플라커그 어 신발 매장 있잖아요 플라커에서 이제 신발 협찬 뭐 받을 거냐 이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아디다스 광고를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가약사항이 있는건 아니에요? 제가 뭐 아디다스를 계속 신어야 되고 어뭐 그런건 아닌데 뭐 아디다스를 약속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나이키 신고싶으면 신어도 돼요? 근데 또 내가 이제 아디다스랑 또 이런 관계가 생겼으니까 저는 아디다스 신발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디다스 신발 신는데 이왕 신을거면은 아디다스 옷도 같이 입고 찍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옷을 선택을 했지 근데 이것도 선물로 주셨어 플라코에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플라코도 짱! 어, 아디다스도 짱! 약간 의리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광고 촬영을 이제 스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막 그때 유추해가지고 아디다스 광고일 것까지는 알기는 했지만 음 어떤 광고인지 막 이런 걸잘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게 3월달 촬영이었는데 내가 진짜 제일 아플 때였어 올해 들어서 제일 아픈 날 광고 촬영을 했어 왜냐면은 이때 촬영이 내가 코로나 확진 전날이야 아픈 지는 한 이틀 3일 차였어 진짜 제일 아플 때 그 당시에는 오미크론이 한창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여가지고 촬영할 때 그거를 다 해요 자가키트 자가키트를 다 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은 촬영을 진행하는 모든 촬영장이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디다스 촬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촬영이나 뭐큰 촬영이나 광고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영화 촬영 다 모든 스태프, 모든 배우분들이 자가키트를 하고 음성 확인이 되면 어, 촬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성이 나왔어 그때 심지어 나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내가 직접 했을 때도 음성이 나와서 아 그래도 촬영은 할수 있겠다 근데 몸이 뒤지게 아파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촬영을 갔지 촬영을 가가지고 음성 나오고 제가 좀 아프다 지금 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 어 왜냐면 혹시라도 뭔가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물론 내가 이제 아프다고 막아저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건 전혀 없었지 시키는 거다 했어 나 철봉 올라가서 뭐 철봉도 했어 그때 철봉 철봉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막이러가지고 신발 신고 철봉 막한 대여섯 개 하고 아 어, 진짜 뒤집고 같긴 한데 어, 이러면서 이제 어, 시키는 거다 하고 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감히 또 어, 감독님한테 아저 어, 아파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난안 하거든 못하지 그런 걸 애초에 그래서 이제 촬영 열심히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모델분이 또 외국인 모델분이셨어 그래가지고 어 큰일 났다 소통이 아예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한국말 졸라 잘 하시더라고 내가 또 이제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던 게뭐 음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음악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음악 들려줬는데 막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낯가림이 없어졌어 낯을 안 가리셔가지고 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 TMI 막 얘기하면서 이제 친구인 척 연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막 아이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래서 떡볶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좋아하신다길래 어 저는 떡볶이 뒤지기 싫어하는데 저는 떡볶이 안좋아요 해 별로 저는 야채곱창 좋아해요 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 야채곱창 모르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야채곱창의 맛에 대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하면서 어, 다음에 가면 야채곱창 먹어보겠다며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 야채곱창 존나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여름 시즌... 여름 느낌? 여름 컨셉의 촬영이다 보니까 3월인데 여름 컨셉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뭐 어떤 신에서는 반팔티도 입고 촬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뒤지게 아프고 열날 때여가지고 추우면 진짜 벌... 오한이 있잖아 오한 코로나 증상 중에 오한이 있어요. 진짜 오한 뒤지게. 막막 음, 막 이러면서 촬영했었거든. 근데 카메라 롤하면 이제 이러고 있다가 막, 막 이런 이렇게 했었었거든. 진짜 개 추웠어.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아 날씨도 춥긴 했어. 근데 열 나니까 이 오한 때문에 진짜 뒤지겠는 거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픈 상태로 촬영을 진행하고. 이제 그날 끝나고 집에 왔지 촬영 아무튼 그렇게 길진 않았어 아침 5시 콜이긴 했는데 아침 5시부터 오후 한 6시? 7시? 엄청 긴 촬영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콜타임이 원래 일찍이야 메이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밤 늦게까지 촬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촬영은 아니었는데 12시간? 13시간? 14시간? 그 정도 촬영하고 집 와서 이제 누웠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그아픔이싹 느껴지는 거야 기절할 것 같아서 진짜로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어? 나 지금 여기서 기절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나는 뭐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뭐 내가 가족이랑 살아 뭐를 해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하면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임 평소에 연락하고 있던 사람도 없어서 영둥이 왜 연락 안 되지? 이상한데? 할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이거 119 불러야 되나? 진짜 진작에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가 어, 이거 119 불러야겠다 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하다가 잠들었어 이제 일어나서 자가키트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양성이 뜬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해가지 이제 뭐 이제 촬영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을 드렸지 어, 제가 어제 촬영 진행할 때 아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음성이 뜨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한테 걸린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잠복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지정해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뭐 그분들한테 이제 다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이제 다 이제 조치 취해주시고 이러셨었거든요 그것도 좀 죄송스럽긴 했지 어, 내가 좀더 조심했으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성이 떠가지고 PCR 검사를 하러 갔지 PCR 검사는 결과가 다음날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아디다스 그쪽 그 광고 측에는 이제 아직 완전 확진은 아닌데 양성 나왔으니까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다음날 PCR 검사해보니까 바로 이제 확진 떠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찍었던 게 코로나 자가격리 브이로그입니다 그때 브이로그만 봐도 알잖아 얘들아 뒤지기 아픈거 그게 촬영 하루 차이밖에 안돼 이게 촬영 다음날인가 그럴걸 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둥입니다 지금 목.. 소리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엄청납니다 아 맞네 이거 아디다스 촬영 다음날이다 어 이날이야 이날 이 전날 촬영했어 그래서 이날 양성뜨고 피자검사 받고 집 왔지 그래서 찍은 브이로그였어 어 목상태 그냥 걔 날라가있고 목소리 근데 목소리 좀 간지나긴 해저대어 나는 어? 나 목소리 좀 간지나지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하긴 했습어 이거를 내가 어디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 광고 촬영이다 보니까 미리 스포를 하지도 못하고 코로나 얘기도 이제 그때는 좀 심했었기 때문에 좀 예민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요즘 이제 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 좀 이제서야 말한다 이제서야 말한다 이런 느낌인데 촬영을 진행했지만 어쨌든 음성기 때 진행을 했지만 또 어떤 지장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큰일이 나진 않았어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있었으면 말도 못했지 다행히 잘 해결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나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많이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 광고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거 저한테는 이제 아디다스 광고가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죠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 아무 a 모르는 내 o 공구